30불입니다 30불 근데 네, 지금 140불이에요 거의 4.5배? 5배 정도 되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루투스콩콩입니다 어, 오늘은 B&B가 n 갑자기 떡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NB가 지금 거의 100 불을 넘어서 130 불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, 일단은 어제 기준으로 어, 그 연구를 그 리서치를 한 내용에 의하면은 어, 일단은 바이낸스 그 BNB가 오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게 이제 바이낸스에서 그 IEO라고 하죠 IEO식으로 진행되는 어, 런치패드 방식이 어, 기존과 달라진 이 부분이 BNB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 어. 그런 시각이에요.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BNB를 보유한 사람이 어, 해당 그 BNB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런치패드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지어졌습니다. 근데 이게 무작위였어요 약간 그 로터리 방식으로 추천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지분 증명 같이 내가 들고 있는 BNB 수량만큼 해당 런치패드 어, 그 세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로 바뀌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진행됐던 그 런치패드 프로젝트가 세이프팔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. 그래서, 어, 전체 하드캡이 500만 달러였고요. 그리고 런치패드에 배분된 물량이 총 5천만 개였습니다. 5천만 개의 세이프풀이 그 세이프팔이 일단은 그 런치패드에 그 할당이 된 거고요. 그리고 사용자당 총 2만 불의 하드캡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비율 수량을 따져보면은 B&B 한 개를 갖고 있었으면은 690개로 어 런치패드의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 은 그러니까 그 수익률로 따져보면 은총1 BNB당 690개로 교환이 됐으니까 690개면 은 26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6배에요 2600 그러니까 26 BNB를 가지고 있었던 수익의 26배 그냥 참가만 했어도 그래가지고 지금 뭐 BNB도 그렇고 그 세이프팔도 그렇고 엄청나게 가격 상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, 이번에 그 런치패드에 할당된 BNB 수량이 1,126만 개 정도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100만 개를 가지고 있었으면 은 어, 1,126만 개 중에 100만 이런 식으로 그 할당량에 비례해서 이제 그 런치패드에 참여를 할수 있었던 거고 그 기간 동안 BNB가 묶이기 때문에 BNB 가격 상승을 마, 그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, 일단은 BNB도 지금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이프팔이라는 토큰도 지금 런치패드에 성공을 하면서 거의 지금 상장하자마자 그 런치패드 하자마자 바로 상장이 되는 건데 상장하자마자 거의 준 메이저급으로 어 지금 시총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세이프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 이제 가상자산관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 지갑입니다 지갑 서비스고 여기에서 하드웨어 지갑이랑 소프트웨어 지갑 제품군을 제공을 해서 이제 그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예요 음, 그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을 포함해서 한 20개 정도의 블록체인 그리고 만개 정도의 토큰 어, NFT 자산까지 지원하라는 그런 지갑 서비스라고 합니다 어, 바이낸스 덱스 그리고 바이낸스 선물거래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뭐 이런 식의 많은 디앱들이랑 상당히 통합이 된 그런 지갑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이거를좀참여 참, 고하시면될것 같고요. 어, 일단, 그, 우리 영상 만든 것 중에서 2021년 주목해야 될 코인, 예, 그 중에서 하나가 BNB 였습니다. 그때 당시에 가격이, BNB가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30불이네요, 30불. 근데 지금 140불이에요. 거의 4.5배? 5배 정도 되네요. PD님 사셨어요, BNB? 사라고 했잖아요. 돈 있었잖아요. 딴데 샀잖아요. 네, 다, 네. 딴거 샀잖아요. 어쨌든 B&B 계속 오르고 있고요. 어, 이런 이유 때문에 오르고 있다. 어,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런치패드 방식이 바뀌어서, 어, 앞으로 나올 그 런치패드, 어,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요. 어,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,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콩바.